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에는 많은 꼰대 오너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베트남 회사들은 한국 꼰대들의 집합소라고도 하죠 그들의 내로남불식 이중작대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때는 여기는 베트남이잖아 어쩔 때는 여기는 한국 회사야 한국 근로자가 베트남 휴무일에 왜 쉬냐 한국 거래처는 오늘 다 일한다 여기는 베트남인데 한국 휴무일에 왜 쉬냐 베트남 애들이랑 너랑 월급이 같냐? 너가 받는 월급이 베트남 애들의 몇 배가 되는지 아냐? 그러니까 10배는 너일 많이 해야지 그럼 인건비 저렴한 북한 사람 뽑아다가 쓰던가 너는 영어는 잘 못하잖아 영어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연봉을 맞춰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베트남어는 아직 잘 못하잖아 언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경력이 중요해 월급 적게 제시할 명분이 없으니 아예 부르질 않음. 일을 내일처럼 주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같은 월급이라고 대충대충하면 미래가치로 봤을 때안 좋은 거 알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주변 경조사이 가족 행사이 그런 것보다 영순이는 일이 되어야 해. 왜냐? 나도 그렇게 했거든. 휴가? 어디 신입사 원이 어디, 휴가가 어딨어 라떼는 말이야 베트남 직원들도 휴가 없어 연장근무수당 베트남 직원이랑 너랑 같냐 2차 3차 끝까지 남아서 함께하는 회식의 중요성을 몰라 그 중요성이 뭔데요 그런게 있어 백 매달마다 또박또박 월급 나오지 큰건스 터져도 회사가 타격입지 직원이 낫다 사업은 힘든거야 그런데 왜 사업하고 계세요? 직원 하시지? 나이가 있어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럼 젊었을 때 님보다 현재 님의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톡톡톡 톡, 톡. 회사의 매출이 높지 않아 고액 연봉자를 채용하지 못한다 고로 능력이 없고 스펙이 약한 신입사원만 채용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속 시원한 일처리 능력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모닝을 사면서 왜벤츠보다 승차감, 배기량, 최대출력 등이 못하냐고 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벤츠를 사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머리에 총을 맞아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같은 연봉에, 같은 복지, 같은 업무라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00만원 월급, 같은 복리후생, 같은 업무라고 가정시 이름 모를 듣보자 회사 명함과 월드기업인 구글명함,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가치를 보더라도 듣보잡 회사의 경력과 대기업의 경력, 어떤 경력을 사회적으로 더 인정해줄지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알 것입니다. 일을 배워서 사업을 하기에는 작은 회사가 대기업보다 좋다고 말하는 당신. 일이나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배우라고 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어깨 너머로 다 배웠어. 그럼 처음부터 채용 공고에 어깨 너머로 배울 사람이라는 항목을 명시하시던가요? 직원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럼 일을 합니까? 주인처럼 일하라 했다고 하면 회사 공금을 제 마음대로 사적인 일에 사용 후 주인처럼 하라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의무는 주인처럼, 권리는 이등병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끼어 맞추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직원 탓 오너가 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안 물어 봤냐 라고 하고 직원이 보고를 못하여 문제가 생기면 왜 보고를 안 했냐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중 하나로만 통일 합시다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연봉 생각하지 말고 온갖 키운다는 생각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라고요 그렇다면 가빈 기업에서 똑같이 말한다면 응하시겠습니까?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기업가치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서 마진 없이 자기네 회사 하청리 하다보면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할때 당신이라면 계약서에 사인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에는 꼰대들이 많은 걸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